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제가 카페2 4 스토어에서 발견을 해낸 업체가 한곳 있습니다. 킵그로우라고 하는 회사라고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사님 모시고 고객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마법의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고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 유니드컴즈에서 킵그로우를 맡고 있는 정현준 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고객을 자주 방문시키고 싶을 때키프로우라고 하는 이시스템 도입을 하는 게 제가 선택하는 게 맞나요? 아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키나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이제 막 초기에 시작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싶은 분들은 사실 저희가 라이키도 뭐, 아니고 음. 애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음. 어떻게든 저희 기억에서 좀살아남았잖아요 저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바지를 샀어요사가지고 했는데 스토 어 이름 기억 안 나요. 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그 그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아 우리 우리 그 기억 나잖아 바지였어 라든지 아니면 그 바지였어, 뭐그 바지였어. <웃음> 아니면 또싼게 나왔어 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알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많은 브랜드 안에서 기억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꼭 하셔야 될 일이고. 고객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기획의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잠깐 뭐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메시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킵그로 안에 카카오 싱크 부스터라는 서비스는 카페14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 싱크 기능을 거의 최적화시켜 가지고 가입을 시도할 때 그 1초 로그인 가입하기란 노란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UI를 만들어서 걔를 이제 가입시키고 가입했을 때약간동의 안에 카카오 채널 친구라고 하는 그 기능을 체크가 되어 있으면서 가입과 동시에 채널 친구를 확보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친브로가 작동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계시는 온라인 스토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입일로부터 1일째 구매하지 않은 사람한테 무언가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입사의 계정과 카카오의 계정만 입력하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세팅해드리고 매일매일 작동하는 구조이고 리마인드를 시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쇼핑몰을 계속해서 브랜드 이름을 상기시켜주고 그 고객들을 회원가입으로 유치를 전환을 해주고 그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광고를 해주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파워가 바로 이키프로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항상 이제 온라인 쇼핑몰 분들께서 제일 고민하시는 게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싶긴 한데 음. 무슨 명분으로 메시지를 보내야지 막막하시지 않습 맞아요. 저희는 그 명분을 고객이 행동하셨던 것들 예를 들면 가입을 했으면 가입을 축하한다든지 가입일로부터 60일 동안 방문을 하지 않았다든 방문을 하지 않았었는데 왜 방문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말을 걸수 있는 명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상품처럼 만들어놨고 아이 말을 걸고 싶어? 그러면 이걸 사시면 끝입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뭐 일단 자기 자랑을 조금 하자면 네. 카페14 레스토어에서이 카카오 싱크 부스터라는 상품은 리뷰가 가장 많습니다 리뷰가 100, 오늘 보니까 101건인데 1등이고 그리고 평점이 5.0입니다 5.0요. 뭐 네, 5.0이고 거기 작업하신 뭐, 거 아닌가요? 아, 작업은 안 했습니다. 네. 네 <웃음> 그거 는데 일단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진성 예, 네, 진성이잖아요. 키크로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 가지고 성공 있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 네. 쇼핑몰 중에 이제 헬렌스타인이라고 있습니다. 음. 헬렌스타인이라고 있는데 뭐 저희 거 초반에 도입하신 다음에 카카오 채널 친구가 이제 조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셨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카카오 채널만 늘어난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걸 사용했었던 그 상품으로서 이제 클릭률이 전체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뭐 300% 더 증가된 형태로서 음. 계속 지분이 쓰고 있고 계속 거의 뭐 1년째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쓰려고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지 이것이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었을까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구독형과 사용량으로 구분되고 카카오 싱크 부스터는 월 49,900원. 여기 수플러스 알파로 문자 메시지라든지 카카오의 채널톡으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거는 따로 예, 네, 그거는 예.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키크로우를 그냥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어... 내가 카카오 싱크 부스터만 쓰면 월 49,900원 어... 문자 같은 경우도 발송당 뭐 45원 뭐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지금 그 카카오 친구톡 관련된 부분도 뭐 30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음. 쓰신 만큼만 되어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인 작업자가 처음 시작을 할때 키크로우에서 네. 어... 쓰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골라가지고 좀 쓰면 좋을까요? 어,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수 있는 카카오 싱크 부스터를 먼저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가입자가 곧 카카오 채널 친구가 동일시가 되면 음. 마케팅 하기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1369 중에 뭐 1일과 지금 9일을 음. 이제 먼저 써보신 다음에 상황을 보시고 장바구니를 쓰시든지 아니면 뭐 미구매 하신 분들 하든지 그때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후불제입니다. 오. 무조건 쓴다고 해서 뭐 49,000원 구불원이 아니라 쓴 만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 어,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음. 제가 상품 팔지 않고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네. 강의를 하니까 제 강의 채널로 사람들이 조금 카카오톡으로 유입을 시키고 싶은데 홈페이지에 랜딩을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어, 앞으로 저한테 좋은 교육 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가입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그렇죠. 채널톡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면, 네. 요걸로도 조금 이용을 할 만한 게 바로 이 킥그로우 서비스일 것 같은데. 그죠 어, 만약에 카페십4를 지금 호스팅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가입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상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저희 카카오 싱크 부스터로 덮으신 다음에,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입하신 무조건 채널 친구가 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마음대로 이제 메시지를 네. 보내셔도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저 같은 1인 창업자고 혼자서 관리가 가능할까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 뭐 카카오 싱크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 카페이사 계정이랑 그 다음에 카카오 계정만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세팅도 해드리고 거기서 물론 여러 가지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뭐 마치 그냥 뭐, 그뭐 클릭 몇 번이시면 돼요. 시간은 얼마 정도? 저희 거 설정하는데 어떤 분들은 5분 안에 끝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카카오 일, 쪽 오른쪽 하단에 문의하시면 저희 그 CX팀장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야. 그 100개의 리뷰 중에 대부분 CX의 감동을 받아서 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그래서 <웃음> <웃음> 엄청난,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어, 믿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카카오 싱크 부스터를 설치를 하고 나가지고 거의 5분이면 세팅이 완료가 되고 내네 쇼핑몰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어, 먼저 신청을 5분 안에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어. 저희가 이제 카카오 싱크를 적용이 안돼 있으면 대신 신청해주고 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이키크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화면에 제가 제 쇼핑몰에 탑재를 시키는 모습 을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유니드컴즈의 정연준 이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네, 네, 항상. 번창하시고, <웃음> 네, 그리고 항상 고객 관리 잘 하시고, 저희가 혹시나 어, 여기 유튜브에서 댓글로 이런 뭐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 기획 받아서 열심히 계속 좋은 상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또 궁금해하는, 우리 쇼핑몰 판매자들의 니즈를 궁금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가 또모 부르는 거 있으면 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